돈! 돈! 나이스! 이해 어어! 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진짜 오늘 처음 와주셨는데도 근데 진짜 이렇게 30만원 저한테는 진짜 엄청 큰돈이거든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맡겨주셔서 일단 정말 감사해요 오케이! 카드깡!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바로 카드깡 일단 30만원 네바퀴 발렌타인 이거를 돌린건데 어디갔냐 잠시만 연세상품 이거 이제 네바퀴 돌리셨다 하셨는데 그렇게해서 거의 한총 35만원 정도 이렇게 이제 돌리셨고 제가 이제 바로 그러면은 카드깡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OX도 그렇고 이렇게 등등이 있으니까 DP 상자라는지 이런 것부터 먼저 좀 까볼까? 일단 황금. 엑 x 상자 바로 가도록 할게. 와, 21억. 대단하신데. 요서 제일 좋은 게 엑소 상자. 야. XXO 상자, 이거 플러스, 플러스겠다. 어, 이렇게 해서 플러스 짜리 두개 나와라. 와, 설날 뻔히. 두 개! 아, XO. 한 더. 아, 플러스 짜리 안 걸리네. 두개 짜리도 있고, 뭐 많은데, XXO 상자, 저게 더 좋은 거겠죠? 아무래도 OX 상자, 이게 더 좋나? 두 개? 자, OX 상자, 두 상자. OX. 엑소가 더 좋아요 엑소! 스킵가자 오케이 스킵 엑소상자 12개랑 OX 저렇게 6개 걸렸네요 엑소상자 여기서 2 0토티랑 노미 와 이게 더 좋아 조... 나와야될텐데 이거랑 어 이거 나와야 된다 무조건 아 가자 다. 오케이 저 오카짜리, 1억.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어. 오카, 오 나왔고. 스킵. 야 일단은 이거 오카짜리 포함해서 오카짜리 저거랑 그나마 제일 잘뜬게 지금 이제 어펜다운 요거인 것 같은데. 완료 눌렀다 다시 갈게 와 이거 1호강짜리 이거 딱 떠주면 되는데 아까 제가 이거 하나 떴었죠 1호강짜리 하나만 가자 올가기 한번더 1호강짜리 1호강짜리 아 오케이 어펜다운 저걸로 이거 두개 나왔고 1호강짜리는 아쉽긴 했지만 생각보다 오케이 오엑스 97짜리 요거 나오느냐 이거 나와줘야 되는데 맨 앞에 짜리 가자 맨 앞에 거 1억 아300 300짜리 나오지마 제발 아 오케이 나와줬고 아 근데 좀맨 앞에 건아니죠두 번째 거이 정도도 나쁘지 않다 미네이트 오케이 이제 돈한 얼마나 얼마 정도 나오셨는지 일단은 체크 좀 해주세요. 1억이랑 1,500만 원, 1억, 1,500만 원. 아, 이부금 나이다. 잘 나와주자. 천만 원에서 1억. 자. 요서 5천만 원 이상. 아, 2천만 원. 1억 나와라. 2천. 1억. 오케이, 6개 바로 열개요 가자. 어, 1억. 1억 하나 떴고. 아, 그냥 나머지 나 1천만 원이야. 와. 오케이 2억4천 1억하나 떠서 2억4천 자그 다음에 2천5 0만원에서 2억짜리 가도록 할게요 요같은경우는 2억 바로 떠주면 진짜 개꿀인데 2천5 0만원 거의 한 5천만원정도 떠줘도 지면 이득 가자 두개 오케이 4천이랑 7천정도 1억1천 미란다 미란다의 법칙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오케이 아 제발 제발 뛰자 아 무조건 뛴다고 보고 저기서 토티 나오면은 토티는 없지 노미 노미 정도 오카 근데 노미 오카 나오나? 아니면 핫토돈도 괜찮아 핫토돈 가자 핫토돈 제발 TT FT인거 같은데 아 에마니엘 FT 이거 바로 올가기할게요올가기로 바로가기에는 애매하다 올가기는 가지 말자 300짜리니까 제발 뛰어라 아 하스로 7번이었던것 같은데 어 날강두 어 날강두 날강도 겁나 잘뜬거 아니야, 지금 여기서? 아, 야, 근데, 1카짜리니까, 일단, 날강두, 여기서 뜬 거면 잘뜬것같긴 한데, 일단은, 자, 토티. 토티가 나와줘야 돼. 토티 가자. 토티나 노미. 아, 하시, 호돈? 아닌데. CM이면은, 파레호. 아, 천만원짜리. 아, 개잘 뜬 거였구나. 오 날강두 자 요거서 요거서 진짜 토티 소니 뜨는 진짜 대박인데 제발 노미 아 웨인 헤네시가 왜떠 요거서 아기잘뜬거였네 진짜 아 오케이 이제 2호강짜리 노미랑 토티 포함 이고 티티 메시 어세이면 마라도나 아 삼카 오케이 삼카 띄워줘야지. 자, 여기서 바로 올가기로 바로 갈까요? 올가기로? 한번 눌러보자 올까기 파스아 골퍼가 GK 아.. 안토니 로페스 어.. 아, 베라티 벨로티 펠레 200이니까 바로 이팅하고 누구야? 24번? 인신에 오케이 천만원짜리 나와주고, 아, 여기서 올까기? 올까기 여기라고요 핫밖에 안 뜨네? CDM, 로이킨, 1 6 8 0만원 자, 다시. 바로! 어 웨스 모건 제발 띄워 주자아한 말고 제발 어아 cdm이네 아 네덜란드라가지고 아 진짜 불리 뛰었으면 오케이 바로 그냥 올까기 갈게요 올까기 바로 200에서, 제발! 아, 엔 g 면은 잉글랜드. 센터백 퍼디는 아닐 거고, 초고메스는. 오, 1억2500. 쿠이코스탄, 벤제마. 오케이, 1억2500 정도면은 나쁘지 않게 뜬거 같기도 하고. 진짜, 놈이 바로 나와주자, 진짜, 제발. 아, 걸어준다게웬 말이야. 어잉? 3,760만원인데 걸어줘? 신기하네. 제발, 토티. 토티는 안 바랄게. 나 진짜 노미만. 노미. 어? 어, 누구야? 노미 같은데? 얼비면은, 힘이, 아, 1억 7,200만원짜리. 아.. 오케이 드디어 이제 노미가 나왔어요 노미 1억7 2 0 0 가자 아 핫시즌 어? 아 호돈인줄 알았어 CEM 나벨패킬은 아 천만원짜리 오케이 이제 업앤다운 오오 아 그니까 기준가 순위 상위 10명 하위 10명 중한 명을 1강으로 희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는 그냥 생성 가능한 중 그러면 이게 더 좋은거 아니야? 어펜다운이니까아 근데 완전 쓰레기가 걸릴수도 있다는거잖아 이거는 근데 완전 좋은 애가 걸릴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할거면은 어펜다운 한번 해보 보자 그러면 제발 어앤다운 여기서 제발 소니 소니 이원한다나 진짜 제발 지금 지금 왔다 아 아틀레티코 센터백이야 아히메네스1억짜리 슈퍼선 한만 번 듣고가자 제발 슈퍼손 한번만 듣고가자 슈퍼콘 슈퍼콘, 슈퍼콘, 슈퍼콘. 슈퍼손, 제발 와 오케이 들었으니까 가보자 슈퍼콘 제발 하위 빼고 바로 그냥 토티 슈퍼콘 들었으니까 제발 슈퍼 슈퍼소니 제발 슈퍼소니야 슈퍼콘 가자 슈퍼콘 소니 힘을 받아서 쏜! 쏜! 나이스 쏜! 쏘니! 오! 와 쏘니! 와 와! 갓손! 진짜 드디어 와! 와 개레전드 진짜 윤석훈님 인정 진짜! 와! 바로 뽑았다 진짜! 소니야 여기서 바로 뜨네! 오! 소니! 나이스! 와! 슈퍼콘! 역시 썬 와! 소니를 진짜 뵙네! 와! 소니! 와, 진짜, 윤석훈님 슈퍼콘 와, 진짜. 와. 어, 나 절할게요, 진심으로. 와, 진짜, 이 정도면은. 와. 슈퍼콘 진짜다. 와. 와. 와, 진짜. 슈퍼콘. 와. 와, 진심이다. 와. 인정 와 이제 여기서 반데이크가 뜬다면 이제 와 진짜 윤석훈님 진짜 대박 반데이크 노래 없나요 진짜 반데이크송 성 밀당 반데이크 제발 반데이크 반데이크! 반데이크 제발! 아! 어? 어? 서울대깬 아... 1억 6400 아... 반데이크 아... 서시대깬이 나오네요 아피냐 제가 전에 여기서 태어 나왔었거든요 태호한번 발해볼까? 진짜 태호태호 나와라 태태까지 왔다 태호 나와라 태호 나와라 LB 태호 나와라 제발 안 나오네 <웃음> 아 가격 얼마나 하는지 봅시다 일단 9억 그 다음에 넬솜세미누라 얘네는 샀던거예요 날강두 키미히 키메네스 테어슈테켄과의한 요어서 11억 정도 먹고 12억 13억 14억 15억 1 5억 한 8천 정도 그리고 한 15억, 아니다, 16억 몇, 한 16억. 이렇게 해서 한 17억. 그 다음에 밑으로 한 18억. 18억 플러스 4억 7천 하면은, 아, 22억 정도 이렇게 떴는데, 아,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잘 나온 편은 아니지만은, 어... 죄송해요 윤석훈님 아...네 아... 22억 정도 먹었는데 35만원 충전해가지고 22억이면은 꽤못 나온 거 같아 진짜. 아 잠깐만 소니는 얘는 남자 팔거잖 일단은 어? 매물 쌓였다 애는 180에 바로 팔게요 이정도면 은 팔고 난 키미 얘는 그냥 이렇게 팔고 날강두 날강두가 가격대가 좀 많이 작아지니까 이정도 팔고 소니 소니 정도면 솔직히 그치 이정도에 팔고 우리 진짜 소니가 바로 뜨네. 와, 야, 진짜 소니, 소니가 대박이었다.